안되는거 스매싱 자 준비 자스 잡고 하나 둘셋나 세게 때리려 하지 말고 그냥 각도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 둘셋나 그렇지 무리하게 때리지 말고 더 내려요 하나 둘셋나 점프 했을 때 스윙이 끝나야 돼 떨어질 때 스윙하면 안되고 위에서 치었을 때 하나 둘셋 점프 그렇지 하나 둘셋 점프 자 하나 둘셋 그냥 발만 바꿔 아, 왜, 왜 그렇지만 발만 잘 바꿔도 되는데 점프를 빨리 뛰고 스윙한단 말이야 점프는 제일 마지막에 뛰고 떨어져 하나 둘 그렇지 하나 둘 방금은 힘이 아예 없었어요 <웃음> 이렇게 각도만 신경쓰면은 나중에는 풀스매싱 할 때도 잘 나가요 세게 치려고 멀리만 보내지 말고 눌러야 돼신목 하나 둘셋나 다시 준비 하나 둘셋 때려 더 위에서 그치. 점프를 마지막에 하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스윙이 왜 느려져요? <웃음> 스윙은 빠르 <빨리 웃음> 어. 지금 뭔가 착한 고 있어요. 점프 조금 하고 스윙도 느려졌어. 한순간에 스윙은 빠르게. 하나, 둘, 셋, 빠르게. 그렇지. 하나, 둘, 셋, 빠르게. <웃음> 어머나. <웃음> 하나, 둘, 셋, 나 그렇지. 위에서 눌러. 저번에 서 치는 클리어해가지고 지금 살짝 혼란이 오는 것 같거든요. 얘는 뒤에서 끊었던 건데 스매싱은 앞에서 여기서 시작입니다. 여기서.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돼. 앞에서는 안 돼. 앞에서. 하나, 둘셋 자세. 반듯하게. 다시. 스윙이 느려. 여기서 한번 끊어볼래요, 씨. 하나, 둘셋 끊어. 그렇지. 하나, 둘, 셋. 하나. 나이스. 하나, 둘, 셋. 하나. 눌러야 돼. 더 중간으로 눌러요. 임팩트 없이 그냥 밀기만 해서. 힘 풀고 힘주는 구간을 정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평범하게 나가요. 자세, 자세 잡고. 돌려서 빨리 가면 여기서 빠가는 거야. 여기서 가면은 앞으로 가. 뻗어 아, 거기서 치고 떨어져야지 잘했어 바꿔주세요